한명 남았어, 한 명. 한명 남았어요, 한 명. 한명 남았어요, 한 명. 드디어 처음으로 5,000명 돌파했습니다. <웃음> 축하합니다, 국기오빠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구독 축하합니다. 구독 축하합니다.